그랬는데 내가 들어오니까 아이씨, 그래? 뭐라고? 그 자식 귀도 밟다고? 주목하십시오. 중계대상물에 해당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계대상물이냐? 중계대상물이 아니냐? 토지나 건축물이냐? 자동차나 금전이나 선박이냐 일단 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죠 근데 문제는 중계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이라 하더라도 과천의 정부종합청사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 어, 김포시청사, 동사무소 건물 이런 것들은 국공유재산이잖아 행정재산이고 거래할 수 없잖아요 경복궁, 남대문, 불국사 뭐 이런 것들은 보존 재산으로서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계대상물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누면 사적 소유의 대상인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닌지로 구분한대 이거지. 근데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야. 어? 토지나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국 공유 재산 중에 행정 재산으로서 아까 말했던 정부 종합청사, 시청사, 구청사, 동사무소 건물은 중개대상이 아니고 보둔대산 불국사, 첨성대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국공유하천은 아니죠 근데 사유하천, 개인이 만든 하천은 적용될 수 있어요 호락지는 사건이 소멸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죠 무주, 여기서 무주는 뭐야? 전라북도 무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없는 땅은 국유재산이고요. 국유니까 X, 미체국로의 광물도 국유니까 X, 바닷가 국유니까 X, 공도,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다 아니라고. 근데 사도, 개인이 만든 도로는 사고 팔수 있으니까. 근데 사적 소유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법상의제한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개발재한구역이 있다, 그린벨트. 근데 그거는 건물의 신축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만 사고 팔수 있어 없어? 있죠 도로가에 접해 있는 토지,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공법시간에 시가와 조정구역 들어봤어요? 시가와 조정구역도 행위 제한이 강력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이면 사고 팔수 있잖아요 그 다음 사법상의 제한 있는 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 사고팔죠. 가압류가 되어 있는 건물도 사고팔죠. 경매등기가 되고 있는 건물도 사고팔죠. 사고 팔죠. 사고 팔죠. 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사적 제한이 있지만 사고판다는 거야. 중개대상물이죠 따라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어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되고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이쪽이 말하자면 토지거래 그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 이런 거고 이쪽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 가압류가 된 건물 법정상권 제한이 있는 토지 이거 다 중계대상 물이라고 그러면 상속은 상속 이렇게 나오면 OX X인데 상속된 토지 상속된 토지는 O예요 경매는 OX 경매는 X죠. 경매는 중개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경매 등기가 된 건물, 경매 등기가 된 건물은 중개대상물이죠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사고 팔잖아요. 못 파나? 경매 진행 중이라도 사고 팔잖아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주목하시고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지 않으며 선별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가급적이면 덜 중복되도록 선별된 문제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는 풀어준 문제가 기본일 거고 그 다음에 안 풀어준 문제는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좀 풀어보시라고요. 아셨나요? 제가 종로에 강의하는데 종로 수학생 중에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9살 먹은 총각인데 3월 모의고사에 17.5점을 받아요 17.5점 17점 찍어도 25점 아 찍어도 아 찍으면 딱 20점 나오는구나 5분의 1이니까 17.5점이면 평균에 수렴하네 아무데나 찍어도 한 20점 근데 4월 모의고사에서 75점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 그만큼 실력이 무슨 얘기냐 점수를 빨리 끌어올 수 있는 전략 과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남들이 쉽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먹으려고그러다니까 그냥 대충하면 그냥 뭐굳으 맞겠지 그건 아니고 대신 노력을 좀 해주면 그, 보답을 하는 과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공법이나 이런 거는 노력을 해도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아. 근데 나는 공법이 재밌고 나는 공법의 코드가 맞아. 태생이 그래. 그럼 공법 하세요. 공법 90점 목표로. 근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80점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시험에 80점이 나오냐? 안 나와. 공법은. 근데 중개사법은 모의고사 70% 점 나오다가 실전에 90% 점 나와 전혀 다르다, 감옥의 성격이 그래서 옛날에 타학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법 선생이 자기가 강의 한 데서만 문제를 내뭐 학생들에게 해주니까 막 점수가 90% 점 나오거든 아, 공법이 고득점 전략감옥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공법 선생이 그런 거야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법 하라고 그래서 공법 뒤지게 한 거야 완전히 시험에서 멘붕, 멘붕 와버렸지 시험이 어려워버리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공법선생 엄청 욕먹었습니다 공법선생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공법선생 말고 그래서 공법선생이 생각 있는 사람이면 시험이 다가올 때 중개사법 열심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공법선생이야 한번 지켜봐봐 진짜라니까 그리고 이 중에는 아마 저에 대해서 알고 온 사람도 있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죠? 모르고 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알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 열심히 하면 고득점할수 있다고. 아셨어? 해당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나? 해당. 그쵸? 모두 골라라. 해당되면 오 아니면 X. 특정 동호수에 대해 수분양자. 수가 뭐야? 받을 숫자. 분양을 받은 자. 로서, 장착, 건축, 도 아파트는 동호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OX? O가 되죠. 민목에 관한 법률, 아, 이건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 민법이 더 재밌고, 민법이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민법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데, 학교론 쪽에 이렇게 재밌고, 또 학교론 쪽에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타고난 것 때문에, 타고난 거. 수학적인 거 곱하기 더하기 수리적인 계산이 좀 밝은 사람은 학교론의 경제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나오잖아 그죠? 더하기 빼기도 있고 수요 공급도 있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런 나오잖아 그럼 그런 쪽에 코드가 맞는 사람은 재밌기도 하고 또 학교론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상당수는 민법이 공부한 만큼 더잘 나와 학교론전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다음 민법이 더 중요해 내가 볼 때는 왜? 민법은 등기법에 연결되잖아 민법은 우리 중개실무에 연결되고 아셨어요? 그 실무에 나가면 법률적인 건다 민법이고 그 다음에 공법, 세법, 중개사법이야 학계로는 학문이라고 학문 저걸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지 저것이 가치가 높냐 낮냐를 판단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게 법률적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 현업에 나가면 아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잘 벌기 위해서는 학교론이 필요하지만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뭐 법을 배워야지. 그래도 민법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제 말이 맞죠? 네. 민법을 잘하시면 등기법이 잘 들어온단 말이야 민법이 안돼 있으면 등기법 껍데기지 뭐. 자, 임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임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뭐예요? 등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등기를 안 했는데 뭘 갖췄어? 그러면 이것은 중개대상물 맞죠? 네. 단. 소유권의 대상만 저당권의 대상도 소유권만 나왔네 세차장 고조물 세차장 고조물 OX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는 O죠 여기 사유재산이란 사적 소유의 사유재산 이란 말이 없어도 O라고 해야 돼 그러면 O를 골라야 되잖아 지금 정답은 그, 느, 르 그, 늘르 4번 정답이 다섯 개짜리가 있어 이렇게 지문이 그래서 정답이 니은하고 미음이야 그래서 내가 느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학생이니까 니미 하고 <웃음> 기억 니은 하면 글자가 두 글자잖아요 근데 그 하면 한 글자잖아 그느 이렇게 하. 발음하기 편하니까 내가 그, 는 드, 르 이렇게 하니까 기, 니, 디디 그러다가 니, 미 그러고 앉아있잖아 힐링 것 X표여야 되고요 자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연히 모든 문제를 풀 때는 꼭 해야 돼 몸에 배게 해야 돼 건축물에는 기존의 것만 해당돼 장래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죠 공용 폐지가 되지 않았다 이거야 공공 용도로 쓰는 게 공용 폐지 공용으로 쓰다가 공용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야 용도 폐기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용도 폐지가 안 됐잖아 지금 공용 폐지가 안 됐다는 얘기는 현재 공용으로 쓴다 안 쓴다 쓰고 있잖아 그게 바로 정부 종합 청사 시청사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은 어 이거 청사가 아니고 땅이네 그러면 그 청사 앞에 그 주차장 구청 주차장, 시청 주차장, 땅, 이것도 종교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맞죠. 봐봐, 끝에는 안는다라고 부정문이 나왔지만 부정문이라도 옳은 문장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제가 부정문도 옳을 수가 있고 긍정문이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 OX를 맞추라는 거예요. 않는다, 이다, 아니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 부정문, 긍정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냐 틀리냐를 꼭 체크를 하라고 등기된 임무은 중개대상물로 해당한다 그 다음에 대토권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온 거야 한 시험에 한열번 나왔을 거야 열 번.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중계에서 말하는 그밖에 권리에는 저당권 포함되지 않아 포함돼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죠 정답 몇 번? 5번 그리고 중계대상물이 쉽게 나와요 이쪽은 틀린 것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는다 지금 틀린 거잖아? 미치지 않는다 OX O죠 근데 바로 밑에 또 나왔어? 임목을 목적으로 한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쳐 안 미쳐? 미쳐 미치지 않는다 X 임목의 경매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임목법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요? 법에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걸 뭐라 그래?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죠 법정 지상권 맞는 문장이고 임목에 관한 등기에 관해서는 이법 무슨 법 임목법 여기 있네 이 임목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외하고는 무슨 법 부동산등기법을 적용하는 거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있단 말이야 주, 주목 남의 땅을 빌려서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은 거야 남의 땅을 빌려서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어 그 나무를 지상권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야. 그땅 그러니까 소유자 따로 있고 임목 소유자 따로 있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임목의 소유자인데 그 임목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이 사람이 땅 사용권 지상권을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이 임목을 경매 경매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지상권대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대 목적이 되어 있으면 지상권자는 저당권대에 승낙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땅 사용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5번은. 근데 이건 역사상 한번 나와서 딱한번그 많은 시험 중에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중계대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해당이 동그라미 모두의 동그라미 하시고 주모.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은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단한 번도 그 세부적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공장재단이 중계대상 물이냐 아니냐, 광업재단이 중계대상 물이냐 아니냐, 이냐 아니냐, 이냐 아니냐만 나왔지. 그 내용이 나온 적은 단한 번도 없다고요. 공장재단 OX? 오,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무형의 재산가치는 엑 X? 가압류된 토지는 가압류가 됐다는 것은 조만간 경매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도 사고 팔죠 미등기 건물 뭐 전부 다 아니구나 그 드르 그 드르 정답 3번 15번 그리고 이쪽은 박스 문제가 잘 나와요 중계대상물은 물어볼 게 없잖아 별로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아파트 분양권 OXO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 오 뭐가 갖춰져 있어 기둥 지붕 벽기지벽세 가지 갖췄잖아 미등기 무허가 건물 되죠 네. 오오 아, 아파트의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끊고 이 당첨이 되면이란 말은 당첨이 되면이란 말은 뭐야 조건이지 조건 이게 뭐예요? 영어로 조건은 if죠 if 어? 당첨이 된다면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청약을 넣었어 안 넣었어? 아직 안 넣었지 훗날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불과한 입주권은 딱지라고 따라서 OX 대토권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공급받았어 공급받을 지위야 받을 지위 따라서 해당되는 건 그, 느, 그, 느두 개네 정답은 1번 공인교사 제도로 가겠습니다 어, 우리 김포 수강생들은 5, 6월 강의가 3, 4월도 중요합니다 3, 4월은 제가 9주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으로 보자면 3, 4월 내용이 좀 충실한 편이고 5, 6월부터는 사실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빨라지면서 문제까지 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느린 이유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웃음> 봐봐 어제도 강의하는데 어제 이숫자에 반도 안 들었어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꽤 그래도 나중에 그런데 1교시 때보다 지금 3교시 때 훨씬 많아요 수학생이 뭐야? 지각했단 얘기요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아침에 딱 들어오면 세팅되고 끝날 때까지 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돼 시간이 없다니까 용담이 아니에요 두달 있잖아 금방 간다니까요 금방 진짜로 눈 감았다 뜨면 두달 가버려 주목하시고 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 정책이라고 하는 건 과거지향적이요 미래지향적이야 그러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꾸자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면 이게 이제 제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제도는 고치려고 하고 그런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찾고 착안하고 개발하고 그걸 이 법으로 만들어서 제도화하고 그것을 정치가 하는 거야 근데 법률가들은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잖아. 옛날에 범죄사실, 옛날에 있었던 민사소송, 민사문제. 맨날 과거지향하고 있다, 과거지향.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이 답답해, 나처럼. 학교론 선생은 유연하잖아.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왜 중기업자를 위해서 해야 되냐, 이거야. 우리 일반 모두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지.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둬야지 협회에 두면 안 된다 이거야 의사협회, 약사협회, 변호사협회 그리고 법무사협회, 중개사다 이익집단,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니까 그거 협회에 두면 안 되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에서 11아에 예 2002년인가? 2000, 2003년인가? 아무튼 2000년대 초반에 뉴욕 무역센터 테러가 있었죠 그게 9월 11일이야 그거보다두달 빨라 7월 11일이야 따라해7일1 1 1. 7 1 그러면 위원장을 빼면 6명에서 10명까지입니다 포함하면 7에서 11하고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저 뒤로 가면 협회가 나와 협회가 공제사업을 해 그 공제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걸 두죠. 근데이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쪽수가 이쪽이 많지. 따라서 이쪽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위원장과 위원. 근데 이쪽은 쪽수가 많으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돼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그러면 이 19명 이내 위원들이 위원장이랑 위원을 자기네끼리 뽑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뽑는다는 얘기는 뭐야? 호소한다 이거야.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 학생끼리 뽑잖아. 얘 반장 한번 시켜줘요 하고 자기네 친구들끼리 추천하고 그 다음 이제 에 다수결로 해서 반장선거 하듯이 한다고. 따라서 이쪽은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직무를 대행해야 돼. 근데 이쪽은 부위원장이 있어 없어? 있잖아. 위원장, 부위원장. 따라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말이지. 그런데 출제자가 꼭 바꿔서 낸다니까. 여기다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쪽으로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안 헷갈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쪽수가 적다 쪽수가 많다 쪽수가 많으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있지만 쪽수가 적으니까 무슨 부위원장까지 두냐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얘기를 했거든 근데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한번더 얘기한 거야 쪽수가 많다 적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답을 낼수 있도록 간접적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장은 원래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게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조직을 보게 되면 총리가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고 총리 밑에 부총리가 있고 각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통상부 그리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뭐쭉 이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차관이 둘이 있죠. 제1차관, 제2차관까지 근데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국토부 장관의 임명, 위촉을 합니다 임명했다가 그만두는 건 해임이라고 그래 그럼 임명은 국토부 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 중에 한 명을 위원으로 보내는 거야 장관이 그래도너 그만둬 다른 위원 보낼 수도 있고 해임하고 위촉이라고 하는 건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걸 위촉이라고 그러고 위촉했다 그만두게 하는 걸 해촉이라고 그러지 그럼 위촉한 사람이 해촉을 해야죠 자 문제 위원을 해촉하는 건 위원장이 한다 아니지 국토부 장관이 하죠 위원장은 제1차관인데 간사는 살림꾼 살림꾼은 이제 위원장이 하면 되지 위원장이 공무원 중에서 야너 간사해라 그럼 되겠지 얘네가 심의하는 건 토론하는 거고 의견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심의사항은 이런 겁니다 시험을 어떻게 할까? 시험 과목에 영어를 넣을까? <웃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올해 많이 뽑을까? 적게 뽑을까? 이런 것들을 얘네가 심의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개부를 어떻게 육성시킬 건가? 손해배상책임해보장 보증금을 올릴까? 내릴까? 이번에 올렸죠 법인은 2억에서 4억, 개인은 1억에서 2억으로 이게 그거예요 얘네가 토론을 해서 정한다 이거야 중개보수 올릴까? 내릴까?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의사항이 시중선수 이렇게 나가면 돼요. 선수 시중 돌었다고래서 따라해 시중선수 이네개 중에 시 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건 뭐만 따라? 시험에 관한 것만 따라면돼 문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해서 심의를 한 경우는 시 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X 이것만 따르면 돼 왜? 시 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의결사항, 논의를 거쳐 결정을 짓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까? 기피신청, 위원을 제거해달라. 이 사람 빼달라고 기피신청 돌았을 때 의결로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의 시험을 안 보려고 해.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 의결을 거쳐서 해야지. 지 마음대로 지맘대로. 야 올해 시험 안 봐. 20만 명 준비했는데. 의결을 거쳐서. 상대평가할 때 올해 만 명만 뽑겠다, 2만 명만 뽑겠다 이게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할 때그 인원을 미리 정해서 공부할 건가를 얘네가 의결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의결을 통해서 1만 0천만명 뽑자. 작년에 2만 7천여 명 합격했어요. 그 전에 2만 6천대, 32회 때가 2만 6천대, 작년에 2만 7천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공법도 어렵고 막 그랬다 했지만 실은 더 합격해버린 거야, 합격을. 작년에는 공법 난리 났어요. 중개사법이 그냥 되게 다 커버한 거야. 그런 줄 알으라고. <웃음> 중개사법은 막 90점짜리가 막 수두룩해. 90점짜리가. 아무튼 얘네가 한다 이거. 그래서 국기부상 이렇게 보면 되잖아 국기부상. 국기가 태극기도 있지만 국가의 그 뭐라 고 그러지? 에... 호신술? 태권도? 그거 국기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태권도를 관장하는 그 협회를 국기번이라고 그러고. 태권도 하다가 부상당했대. 그래서. 따라요 국기부상. 간접적으로 그냥 애우는 거예요. 두 문자로 맨날 두 문자만 할 수도 없잖아. 근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이게 논의를 하겠구나. 아, 여기서 논의를 하겠구나라고 그냥 느낌이 오면 돼. 느낌이. 주목, 협회 설립이 나와요. 협회 설립을 할때 허가 받아, 인가 받아, 인가를 받아. 이거를 협회 설립인가 라고 합니다. 협회 설립인가는 누가 내주지? 장관이 내주잖아. 국토부 장관. 그럼 만약에 출제위원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협회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아니죠. 장관이 하죠. 그럼 그것은 이 밖에 있는 거잖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임기는 공무원 빼고 2년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보궐위원이 들어온 거야. 보궐위원은 새롭게 2년이에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야 전임자의 잔여기간이고 잠깐 주목하세요.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이제 A, B, 위원들이 A, B, C, D, E 등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안건이 있다고. 어떤 안건이냐면 야, 중개 보수 올릴까 내릴까? 그럼 안건의 당사자가 있어요? 그 안건의 당사자가 누구겠어? 중개업자들이겠죠 중개 보수 올릴까 내릴까? 안건의 당사자 근데 이 중개업자 중에 공인중개사 중에 만약 A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예요 뭔 말이에요? 동일인물 그러면 얘가 이 안건에 참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B가 이둘 사이가 부부지간이야. 친족관계야. 그러면 유리한 쪽으로 하겠죠. 따라서 위원이안건의 당사자거나 동일인물이거나 부부지간이거나 배우자 하는 게 친족관계이거나 이위원이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진술, 자문 등을 했거나 이 사람 빠져야 돼 그런 걸 제외시킨다고 해서 제척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두번째 이 안건의 당사자가 보니까 얘가 3대째 왼수집안인 거지 3대째 왼수 집안. 그러면 얘는 나한테 불리한 심의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 사람 빼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피신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인기피란 말 들어봤죠 어 이게 뭐 고립된 곳에 숨어있으면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누구 두드려 패는 애들 이유 없이 꼴통이라고 해요 꼴통 그런 애들은 좀 착한 애들 힘이 없는 애들은 피해 다니잖아 제 피하고 싶다 이거야 얘 피하고 싶어 얘 아주 꼴통이야 꼴통 골통. 얘 빼달라요 기피 신청 들어가면 위원의 의결로 이 사람 뺄지 말지 결정하는데 이 사람 참여하면 안돼 자기가 들어가서 의결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나도 모르게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자기 사촌이 있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재척사유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걸 회피라고 합니다 친한 사이 빠져라 재척 그 다음에 왼수 사이 빼달라 기피신청 그 다음 재척사유인데 모르고 들어갔다 면 스스로 물러나는 걸 회피 회피 안 하면 장관의 해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원장 애촉이요? 장관 애촉이야? 장관 위원장이 직무를 수용할 수 없다면 누가 한다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에요 부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에요? 미리 지명한 사람이 쪽수가 많아 적어? 쪽수가 적으니까 제적가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가반 찬성으로 의결을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정족소라고 그래 여러분 국회의원이 현 정족수가 299명인데 계산하기 쉽게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하자고 저건 불난 거야 불난 거죠? 엠브란스 소리는 좀 다른가?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본회의가 열려야 법률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에서 쓰는 예산안 이런 것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회의가 열리는데 한 10명 모여가지고 본회의 해버리면 10명이 결정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려면 재적 300명 중에 과반수 과, 초과 과반수는 초과반수다 그 말입니다. 초과반수, 바, 과반수 몇 명? 151명은 출석해야 회의가 열려. 그거를 의사정족수라고 그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51명은 출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중에 160명이 출석을 한 거야. 회의가 열리죠. 안건을 의결할 때는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돼. 그러니까 81명이 찬성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제적과반 출석에 출석과반 찬성이야. 그런데 이거를 제적 과반 찬성 제적 과반 찬성이란 말은 151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소리요 그러면 출석 과반 찬성하고 제적 과반 찬성하고 어떤 게더 까다로워? 제적 과반 찬성이 까다롭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제적 3분의 2 훨씬 까다롭죠 헌법을 개정할 때는 제적 3분의 2 출석자가 아니고 제적의 3분의 2 훨씬 까다롭잖아 근데 제적가반 찬성이요 출석가반 찬성이요 출석가반 찬성이지 회의를 소집하려면 소집 통보해 줍니다 회의 개최한다고 7일 전까지 그러니까 8일 전에 9일 전에 1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지 봐봐 기준일 7일 이내요 기준일 회의하는 날 7일 이내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고 7일 전에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일 전에, 12일 전에 알려줘라 이거야. 7일 전까지 통보. 왜 이게 7일인 줄 아세요? 해육의 7일 그래서 7일인 거야. 따라해. 해육의 7일. 안 까먹겠지. 뭐라고? 해육의 7일. 시험시행기관입니다. 시험시행기관장. 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죠. 원칙은 누구예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강원도 따로예요. 그러면 출제위원을 따로 임명해서 시험 보니까 지방마다 어렵고 쉽고 편차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든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출제나 시행을 하려면 정책 시민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돼. 아까 국기부상할 때 국토부 장관의 시험을 시행하는 그 의결 사항이잖아 아까 시종 선수 국기부상 그리고 시험을 위탁 실시할 수 있다 이거야 시험이 언제부터 위탁된 줄 아세요? 13회 때부터 위탁을 한 거야 13회 때부터 어디다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다가 13회, 14회, 15회 갔는데 15회 때 난리 났잖아. 합격률이 1%도 안 됐으니까 합격률이 0.75%가 아니라 150명 중에 1명 정도 합격했으니까 교실 한 3개 4개에서 한명 합격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뭐 난리가 난 거지만 민법 문제만 사법시험 준비하는 애들한테 풀어라 그랬는데 뭐 80점대 밖에 안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토지공사로 넘긴 거예요. 어, 토지공사가 나중에 주택공사와 합쳐져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지만 그러다가 다시 산업인력공단으로 온 거예요 아무튼 위탁실시 어디로 협공 협회나 공기업 쪽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억할 거 없어 그냥 협회와 공기업 협공 1차와 2차 시험 있죠 협공하자 이거죠 따라해 시험은 1차와 2차를 협공하자 협공 그런데 협회에 맡길 수 있어 없어? 협회에다가 맡길 수 일단 아 있자,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협회에다 맡길 수 있어 없어? 요 있어요 근데 맡겨 안 맡겨? 안 맡기지 맡기면 어려워져 쉬워져 어떤 사람도 쉬워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봐봐 이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는 올해 시험에 어렵게 나올 거야. 아 걱정이네 쉽게 나와야 될텐데 합격하면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웃음>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해요. 아 여기 김포니까 경기도로 하면 안 돼요? 상관없잖아요. 서울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봐요. 서울 시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를 해. 응시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수수료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내면 돼. 3만 5천 원 내, 4만 원 내라고는 4만 원 내고 시험 보면 돼. 그러면 이제 국토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국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도 수수료가 있고 이때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한 대로 결정 공고한 대로 돈을 내면 돼. 3만 6천 원 내라고는 3만 6천 원 내고 시험을 위탁 실시했어요. 그럼 위탁 받은자가 위탁 받은자가 시험을 시행할 때그 시험을 응시한다면. 위탁받은 자가 정한 대로 돈을 내면 돼 그러니까 수수료 결정 기준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문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대로 수수료 내라 틀렸죠? 장관이 정한 대로 돈을 내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다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죠 시 도지자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결정 공간을 수수료 내라 그러면 뒤집어진 거지 오케이 그런데 합격을 했을 때 합격을 했을 때 자격증은 누가 줘요? 오로지 시 도지사가 줍니다. 자격증의 교부는 오로지 누가 한다고? 시 도지사 자격증 교부에는 수수료가 있어 없어? 수수료가 없어요. 아 이건 자신 있나 보네. 오늘 대답 중에 제일 일치단결했어요. 왜? 이때 돈 냈잖아. 그리고 사진 여기 내는 거 알죠? 음, 사진은 성형후 사진, 성형전 사진 성형 후 사진 그러니까 원서 접수하기 전에 성형 다 마치라고 성형외과 가서 다 예약해놔요 근데 사진 내고 나서 시험보기 사이에 성형을 많이 한 거야 근데 자격증이 걸려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그러잖아 사진 한번 보고 실물 한번 보고 남의 거 빌린 거 아니야? 문제를 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국토부 장관이 한다. 시험은 어디서 실시해도 자격성을 시도지사가 좋아해? 이렇게 강의했더니 쉬는 시간에 날 찾아온 거야. 자는 말이, 경기도에서 시험 봐도 서울시장이 줘요? 이러고 앉아있다라니까. 나 뛰어내리려다 말았어. 아, 경기도에서 시험 봐서 경기도지사가 주겠지. 제주도에서 시험, 제주도지사가 주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자, 자격증을 서울시장한테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딜 가냐면 김포 용고야. 어디로 왔어? 김포, 김포시. 죄송합니다. 경기도, 경기도 어디로 왔지? 김포. 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 사무소를 내. 그러면 김포시장한테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있죠. 어디 조례? 김포시 조례에 따라서 돈을 내면 돼. 만원내라고만 원 만, 원, 만 오천 원내라면만 오천 원 내고 등록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이 김포시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공무원 월급줄때 쓰고 해.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더라도 700원인가 뭐 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받을 때 등록증 받을 때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돈 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네? 그럼 사무실에다가 자격증 걸고 등록증 걸고 일할 거 아닌가? 사무실에 화재가 나버렸어 화재가 불 나버렸어? 다 타버렸지 뭐라 그래? 소실됐다 이 말이야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면 자격증의 제교본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서울시장한테야 에? 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일이 간다 그러면 틀려 자 문제 자격증을 분실, 훼손해서 재교부를 받고자 하면 재교부 신청서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수수한다 그러면 틀려버려 자격증 교부 시도에게 가야 된다고 서울시에 가야 돼 제주도로 갔어? 그래도 서울시로 와야 돼 제주도로 가도 그다음 등록증의 재교부는 누구에게? 김보시장에게 등록증 재교부의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조례? 김포시 조례에 따라서 돈을 낸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시험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뭐, 20년 가차이? 그전에는 1차, 1차 보는 날, 원래 1차와 2차를 따로 보게 돼 있어요, 규정상. 1차 보고 합격한 사람은 2차를 봐야 돼. 6월달에 1차, 10월달에 2차,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응시생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1, 2차를 다 보는 거지. 원래는 1차는 객관식, 2차가 주관식이거든. 근데 쪽수가 많으니까 1, 2차 다 객관식으로 봐. 그리고 1, 2차 다 시험을 보게 해줘. 원칙적 방식으로는 1차를 합격해야만 2차를 본다고. 아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1차 시험일 현재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20세 이상 연령 제한도 있지 대한민국 국민은 국적 제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어? IMF 이후에 국제화가 됐잖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넘어오면서 원화가 강세를 띄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대 800대까지 내려갔거든? 원화의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외국에 유학 간 아들에게, 딸에게 유학 자금 보낼 때도 훨씬 수월하고 달러, 원화가 강세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달러로 바꿔가지고 캐나다라든가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음, 아미, 아,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에 마다가스카르 그런 섬,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땅 사오고 그랬던 거야,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래의 그 예측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겠지만 아무튼 국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반대로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온 거야 외국 사람도 시험 보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거지 다 풀어버린 거야 연령 제한, 국적 제한 다 풀어버렸지 시작 국적, 연령, 학력, 성별, 지역 일체 제한 없어요 단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지 시험 못 보는 사람 첫째 부정행위자 5년간 시험 못 봐요 부정행위자가 누구요? 아이라니까 컨닝에서 걸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웃음> 컨닝에서 걸렸다고 하면 그 시험을 무효로 해. 그리고 무효 처분 후 5년간 시험을 못 봐요. 자, 문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5년간 결격 사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5년간 시험만 못 봐. 그러니까 컨닝하다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5년간 시험만 못 본다고? 그러그 사람은 중개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있어요? 취직할 수 있지. 사무실에서 민법 책볼수 <웃음> 있죠. 학원에 다닐 수 있죠. 모의고사 볼수 있어요. 실제 시험은 그것만 딱못 봐요. 두 번째는 자격 취소 후 3년간 시험을 못 봅니다. 면허 정지가 운전 면허 면허정지가 쎄 면허 취소가 쎄 면허정지 60일짜리 있거든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60일 있는데 면허정지보다 센 면허를 취소했더니 면허 취소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주일 만에 면허를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면허정지보다 면허 취소가 센 건데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면 1년이 넘어야 면허를 따 그러면 여기도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때리는 건데 자격 정지보다 자격 취소가 되는데 자격 취소된 사람이 석달 후에 시험에 붙어 버리는 거지. 넉달 후에 시험에 붙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3년 안에 못 따요. 정말 알아들었죠? 자격 정지보다 자격 취소가 세고 자격 취소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자격증 따 버리면 안 되니까 3년간 시험을 못 보게 한다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창업이나 취직이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1 2 가지가 있어요 이쪽 1 2 가지가 그러니까 이쪽은 시험을 못 보는 사람 두 명이고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명? 딱두 명이고 이쪽은 창업,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셨어요? 그런데 양쪽에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는 양쪽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득하다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자격 취득하다면 3년간 취직도 못 해. 양쪽이 다 걸렸어 지금 얘는. 근데 얘는 이쪽만 있고 여기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취직은 된다고. 반대로 미성년자는 시험 볼수 있어 없어? 시험 볼수 있죠. 시험 볼수 있어. 공인중개사가 될 수?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다 소리가 시험 볼수 있다 그 소리야.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죠. 개업공인교사가 될 수는 없고 소공이 될 수는 없고 보존이 될 수는 없고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제가 지금 말로 맞는 것처럼 된다니까 미성년자는 개업공인교사가 될수 있다 미성년자는 중개 보존이 될수 있다 될수 없다 이렇게 전과자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 취직은 안돼창업은안돼 그러나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죠 따라서 우리, 이 수학, 우리 수학생들 중에 학교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잖아. 손. <웃음> 들면 쪽팔리잖아.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나 찾아오지 말라고 쪽팔리게.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시험 보는데 문제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나 해요. 시험 봐. 이렇게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뭐 집행유예 받고 나왔는지 실형 살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찾아와도 돼. 옛날에 꼭그 그게 걱정되는 사람이 학원에 수강 등록하고 첫 수업 듣고 저한테 오잖아 그래서 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험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오지 말라고 파산자도 시험 봐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시험 봐 합격하겠어 이거 아무튼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합니다